칸으로 해야, 왜이 그, 그 칸으로 나와야? 맛있는 다이어트는 없다. 안녕하세요. 홍언입니다 아, 침부터이 분노 얼굴로. 음, 오늘은 홍언니의 24시간을. 이렇게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이어트도 이제 딱 들어갔는데 다이어트 때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거 이렇게 밀착으로 한번 24시간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일어난 시간은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어, 레슨도 오전 레슨이 있어가지고 어 준비를 이제 하고 갑니다. <웃음> 정말 그냥 저는 항상 오리는 하나만 발립니다 하나만 바르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피부 관리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관심이 없고 잘 못했고 안 했었는데 하... 나이가 들어서 피부를 더 관리하고 싶은 마음. <웃음> 자 도시락 항상 전날 싸는데 전날 싸놓은 도시락을 이렇게 어, 아침에 챙겨갑니다 고구마 다음에밥 닭가슴살 이렇게 어 아침에 나올 때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가족들이 잘때 나왔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아침에 밥을 막 거하게 차려 먹거나 이러지 않아서 제 준비하고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어? 잠깐만 차를 댄게 이쪽이 아닌 거 같은데? 아 맞구나 헷갈려 평상시에 뭐 조금 더 빨리 나갈 때도 있고 첫 레슨이 조금 늦게 있을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오전에 운동도 하고 레슨도 하고 또 오후에 운동도 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네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시즌 때는 운동을 두 번씩 해요 두 번씩 하고 오전 오후로 중간중간에 레슨을 하고 닭가슴살이에요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차에서 먹을 때가 좀 많아요 조금이라도 더잘라고 아침에 어차피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나 아니 뭐 과일 간단하게 운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차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당연히 안 하고 항상 예전부터 전날에 다음 날 먹을 것을 싹다 해놔요. 그래 좀 편해가지고 어차피 양념을 막 하고 이런 요리는 아니니까는 간단하게 뭐 익히고 찌고 이런 거랑 전화해서 그냥 갖고 옵니다. 아, 이제 베니스 짐에 나도 시작했습니다. 아, 오전 레슨 두개를 끝내고 어,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웨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안될것같아고 유산소 운동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복근 운동 정도 그래서 유산소를 런닝머신 좀 많이 타고 스텝퍼도 좋아합니다 사이클은 이제 가장 좀 안타긴 하는데 좀 섞어서 타요 하루에 만약에 제가 40분을 유산소를 한다 러닝모션으로 뭐한 20분 30분 타고 뭐 스태퍼를뭐 10분 20분 타든가 아니면 뭐 사이클을 10분 20분 타든가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시합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번씩 유산소를 하려고 하는데 때 운동 후에 한 번에 탈때 어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저는 이제 좀 유산소를 좀 하는 편이라 그 정도 타요 비시즌 때는 잘안 하죠 <웃음> 잘안 하는데 뭐 필요할 때 갑자기 뺄 때만 좀 하고 거의 안 합니다 음식으로 좀 관리하는 스타일 저는 운동 웨이트 시간이 고강도로 하긴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전후로 해서 끝나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산소를 이어서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러닝머신 속도는 한 6점대 후반에서 한7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5 양을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나중에 힘들 때는 한 6점 후반이나 7까지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복근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복근 운동을 보통 한세가지세가지 아니면 4가지. 외역사을안 하면 세가지 하고, 외역사은 하면은 네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시간이 붙어 한 30-40분 정도 복근 운동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V 운동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 정도의 시간을 빼서 어, 시합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아니하면 세번 아니면 두번 정도 일주일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 정말 못할 때까지 강도 있게 복근 운동도 어, 무게도 늘고 횟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전 운동은 다 끝났습니다 배고프네 이제 식구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운동 후 식사는 되게 단순해요 고구마 요만한 고구마 하나 닭가슴살 그냥 홍삼 그리고 운동 후니까 비타민을 또 챙겨 먹는데 요게 비타민 B6 비타민 12 B12 마그네슘 칼슘 아연 오메가3 유산균 어, 종합 비타민도 먹고 몇 가지 이렇게 또 따로 챙겨 먹는 게한일8 어, 여덟 가지? 음, 시합때 되면 좀더 많이 챙겨 먹고 나중에 자세한 거는 이제 보충제 리뷰를 한번 할게요 아니, 요렇게 그냥 생닭을 먹는 이유는 싸서 그냥 이게 제일 싸서 이게 100g 정도 한 500원 정도 하나? 가공된 거는 좀통 1000원에서 1500원? 한요 정도 하니까 는 이거 조리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익히거나 구으면 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시합 때 고구마하고 밥하고 이렇게 과일을 먹는데 저한테왜 고구마 이렇게 많이 먹어요? 고구마 먹어도 괜찮아요. 밥을 먹어야 돼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구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양소도 따지면 더 있겠지만은 다이어트 때 보통 맛 없고 막 먹는 거 없으니까 그냥 정말 단순히 그냥 제가 좋아해요. 그렇게 뻑뻑한 거, 밤고구마를 좋아하고 막 꿀고구마, 허벅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하고 구독자분들 중에 고구마, 밤고구마 농사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아까 하루에 한 다섯 개 먹으면 한세 번은 밥, 그리고 한두 번은 고구마, 그리고 과일 같은 거, 겨절 과일 또 챙겨 먹기도 하고요. 야채는 개인적으로 잘안 먹게 돼요. 집에 있을 때 샐러드 이렇게 해 먹고 하는데 싸울 때는 귀찮고, 솔직히 거기에 개인적으로 비타민을 섭취해봤자, 제가 먹는 양에서 되게 소량일 것 같아서 그냥 영양제를 좀 이렇게 많이 좀 그런 섭취를 하고, 채소로는 자연식으로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제 취향이에요. 다이어트 때 어떻게 뭐잘 해야 되고 식단은 어떻게 뭐 맛있게 먹고 회원님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맛있게 되게 다이어트를 해요 맛 없게 다이어트해야 다이어트가 되죠. 다만 일반 분들 다이어트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저나 이제 시합 나가는 선수 친구들 선수 다이어트 할 때는 극한으로 그 해야죠. 극한으로 그 해야 그 몸이 극한으로 그 나와요. 맛있는 다이어트는 없다는 거. 닭가슴살은 저는 한 끼에 한1 5 0에서200 정도 먹어요. 그 식사 텀은 한 3시간, 한 4시간 정도 운동, 운동 안할때사이는 보통 한 3시간 정도에 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홍상 이렇게 해서 운동 후 식사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애쓴, 쉬는 시간에는 그냥 핸드폰 뭐 SNS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핸드폰으로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뭐 업체들 연락하고 이런 것도다 쉬는 시간에 좀 하고 있어요 오늘은 카톡이 별로 안나니다날 아, 찾는 사람들 별로 없어 아, 내꺼 거, 내거 별로 안 맞네 덤벨러 하는 어깨 프레스는도 송원님 <웃음> 안본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아 어, 거기에 항상 자세, 그, 구독을 그, 하고 그,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나와서. 송 선생님 최고십니다. 이번에는 닭가슴살 아까랑 똑같은 그냥 닭가슴살에 고구마 대신 밥이에요 당조림 맥기 뭐 김치를 좀 싸올 때도 있고 뭐 깻잎을 싸올 때도 있고 그 계속 받게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조금씩 갖고 오고 밥의 양이 한요 정도 먹어 이게 한 100g 되나 그럼 도안될것 같긴 한데 좀 저도 좀 조금 먹는 스타일이라 아마 제가 생각보다 양이 적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야 그래도 몸무게가 헤비급인데 레슨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먹을 때가 많아서 5분 뭐 10분 안에 먹어야 될 때가 또 많이 있으니까 이신 전에 이럴 때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나중에 먹고 시간대 잘 챙겨 먹지 않기는 하거든요 근데 시합 때는 좀 양이 정해,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시간텀이 거의 이제 맞춰서 먹죠 밥 같은 거는 원래 다이어트 할때 현미밥 많이 먹잖아요 저는 현미밥 일부러 많이 먹지 않고 그냥 흰쌀밥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잡곡밥 다 그냥 다 먹어요 꼭 현미를 먹지 않아요 왜냐 현미는 맛이 없어 그것마다 좋아서 먹고 단순하죠? 맛없으니까 먹는요 이렇게 식사 오늘 세 번째 식사 끝 자 이제 오운동 시작하기 위해서 보충제를 또 섭취를 해야돼요오운동은 이제 메인 운동이니까 좀 강도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커팅제도 자 커팅제도 뭐 어, 부스터. 아... 부스터 아아사산에서할때 이런 걸안 먹었었는데 이제 메인 운동 때는 다시 자 챙겨먹죠 오렌지 맛 맛있는 자 부스터는 이거랑 같이 체지방제 로잖아요 그리고 운동 전에는 이렇게 부스터하고 체지 방제거제 먹는데 운동 중에는 저는 이제 BCA가 BCA 이건 이제 글루타민 같이 드는 건데 BCA 이제 범을 운동 중에 먹어요 원래 이제 운동 끝나고 섭취를 많이들 하는데 저는 운동 중간에 물 대신 조금 조금 이렇게 물을 많이 타서 BCA를 중간에 먹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맛있어요 레몬맛이랑 맛이 써서 운동 중에 하나 둘 빡시게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운동 은 끝나고 어, 바로 이제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까지 먹고 먹는 것까지 운동 아 저는 이렇게 운동 끝나고 어, 프로틴 파우더 먹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또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나 밥 이렇게 또 식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자 운동 끝 네, 레슨을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집에 가서 또 내일 먹을 도시락 이렇게 챙기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아 피곤한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피곤한 하루 피곤하지만 안전운전하면서 네, 집으로 고! 네, 이제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컴백 커 안녕 자한 명씩 앉자 왜 이래 왜 이래 <웃음> 일라와봐 가장 먼저 하루가 일 아이고 짠 우우 쪼쪼쪼아 음. 이게 힘입니다 딸들의 봉 <웃음> 이제 다음날 싸갈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옛날 스타일 그대로 그냥 닭가슴살 생닭을 그냥 후라이팬에 굽고 고구마 찌고 그냥 밥 이게 답니다 닭가슴살에 붙어있는 이 지방하고 이런 것도 조금 더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20대 보디빌드 선수 때 진짜 엄청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하루에 닭가슴살을 25조각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크게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뭐한 끼에 다섯 개씩해갖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 이거는 아니다 해서 한두 조각만 먹었는데 스물다섯 개를 손질하려면 은 아 어, 엄청나요. 지금 같이 이렇게 기본 손질돼 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다 공장 가가지고 샀던 거라 손질이 많이 안돼있어 가지고 집에서 손질을 하면은 뭐한 시간은 넘게 손질하는 거 같아요. 아마 한 20kg 정도 이상씩 이렇게 샀거든요. 한 번에 야 많이 먹으니까 그냥 굽기 전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구워요. 센거를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한 번에 먹을 때, 한번 먹으려면 딱 해요. 그래야 이제 맛있게 따뜻하게 먹으려고. 그때는 뭐, 야채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해 먹을 때 먹어요. 식으면 그게 맛이 없어졌고, 보시다가 싸갈 때는 그걸 안 하고, 야채 같은 걸안 하고. 그리고 고구마는, 뭐야,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8분. 8분 30분 정도. 그리고 한 요정도 후추, 이 후추를 조금씩은 어, 넣어주고 있어요. 음식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막내 일로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한두 개월 된비숑이에요 비숑 피션. 아직은 털이 비션 같지 않아. 우리가 거의 다돼 갑니다. 조리라고 하기에도 원. 닭가슴살 후라이팬의 국기 노릇노릇 먹을만한 꼬우 같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서 눈대중 분배 한 아, 15분 만에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밥도 조금 싸가요 정말 하드한 식단이죠 다이어트 식단 근데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주말에 탄수화물하고 나트륨하고 좀 넉넉히 주말에 먹어주고 평일에는 다시 하드하게 들어가고 시진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제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활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자야죠 자야 되는데 보통 바로 자지는 않아요 보통 취침 시간이 평균 한 1시 반에서 2시? 한요 정도에 좀 자는 것 같아요 홍원님 24시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